수술하면 장점이 살이 빠진다는 거못 먹어서. <웃음> <웃음> 아빠도 도저히 못 먹는 거잖아. 어. 아... 제가 코수술을 두번 했거든요. 네. 한 번은 배가 헤어가지고 네. 비염수술처럼 이렇게, 이렇게 부셔내는 거를. 아, 뼈를 쪼개고또한 네. 번은 그, 그, 양악기 맞출 때, 네.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보더니 안 들어간다고. 음, 예전에 수술한 적이 있냐고, 음. 있다고 냐고있 하니까 수술이 조금 그냥 막뺀것 같다. <웃음> 그래 야간 길에 쓰려면 구멍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하고 음. 그때부터는 뭐 비강호흡은 되게 쉽게 해왔거든요. 음. 그래서 코로좀길게되는데 뭐, 이게 음. 자체가 조금... 형이에요 음. 혀? 음.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잘 때만 문제니까. 혀 잘라내면 이제, 잘 때, 잘 때는 좋아질지 말고, 낮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? <웃음> 얼굴이 못생겼다. 말을 못한다. 내용 별로다. 그러면 은 싫어요. 또 괜찮습니다.